strength, s t r e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. 아 진짜 전미정도 하는으거 진짜 좋아해요 아, 이제 아. 뭔가 한번 꽂히면 그것만 하니까 그릴 때를 그냥 네. 아예 착살내는 거죠 착살려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 뿌듯하아예 맞아 맞아요 희열이 나죠 살아나보네. 아 아, 리가 너무 많다. 네. 운동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뭔가 어, 뿌듯이 아 제가 생각해도 제일 잘하셨어요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왔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이런 거라 좀 괜찮아요 네. 다음에 또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? 애월 네. 네. 네. 쪽에 있으면 바로 와지세요자 뭐, 한번 뭐, 그 근처로 할수 있게끔 추진해 볼게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 저거요? 네지 청일점이세요 지금 네. 네. 네. 네. 네. 아저 혼자예요? 아저 혼자였구나 다 줄게요 네 여기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